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뭐 외국은 말하지 말고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가면 성령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사함 시켜주고, 자 이게 그래서 일차적으로 원죄를 사하는 거예요. 원죄 사해주고 성령 받아라 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제사해준다. 제사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전 단계입니다. 죄를 사해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아라.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동전의 앞뒤예요. 제사함과 성령 받음은. 근데 이제 죄사함이라는건 포인트가 이제 기존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고죄를 벗겨줬다는 얘기고, 이제 유, 이제 무죄가 된 거죠. 유죄에서 무죄가 됐고, 그게 뭐냐 본질이 동전의 뒷면으로 보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인데 의미, 말 의미만 가지고 보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이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제사함 해주고 성령 받아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영생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는요 성도랑 뭐가 또 다르냐 성도는 하나님 자녀고 사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더 이제 그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성도죠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사도는 남들까지 자기는 그 기본이고 남들까지 성령 제사 안 받게 해 주고 성령 받게 해 주고 천국에 산다는 게 뭔지 가르쳐 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구현되어야 되는지 실감나게 말해 주고 인도해 줄수 있어야 돼요.